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어, 우리 주식시장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전 세계 1위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어, 가장 이제 그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그동안 2차전지 어, 또 반도체 어, 그리고 자동차주 그리고 바이오주가 약간 좀 뒤쳐져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자동차 부품주가 앞으로 어떠한 흐름으로 갈지 이 완성차 기업인 현대 기아차가 앞으로 7에서 10% 정도 더 상승해 주면 이제 신고가를 쓰는 위치 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단에 있는 부품주 다섯 어, 개 종목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품주 주가를 보시면 어, 모토닉 시가총액이 3천억이고 현대차가 이 중에 있는 종목 중에 대장주입니다. 이 자동차 완성차의 대장주는 현대차가 39조의 높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모토닉은 부채는 7%대에 거의 무차입 경영이죠. 배당은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높은 4.38%에 배당을 주는 종목이고. 또, 이 펄을 보시면 6배 수준에 거래되는 게 화신입니다. 그리고 기아가 6배 정도 수준. PBR은 가장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게 화신입니다. 항상 이제 높이 상승하고 성장주는 밸류에선을 낮게 자칭을 못하죠. 1배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신이 서연이안은 이제 대장주로 치고 나오고 있지만, PBR을 보시면 0.52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퍼는 7배, 그리고 2,000원 정도를 벌고 있고, 부채는 이제 이두 개가 이제 좀 가장 높은 뭐 부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물론 현대차도 181% 화신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어,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3,000억대 기업이죠. 이 3,000억, 4,000억대 기업들이 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항상 기아나 현대차가 잘 나가면 현대 기아차의 1,2차 밴더를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 이, 이 현대 기아차가 매출이 좀 늘때 어뭐 얘가 한 10% 는다면 얘네들은 뭐 50%, 100%씩 느는 기업은 1,2차 밴더에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요 하위단에 있는 기업들을 어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들 종목의 사업 내용 그리고 실적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토닉 자동차 부품이 90%의 전체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 고압자장 시스템 핵심부품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주 모토닉입니다 어, 영업이익은 3.9% 감소했지만 순이익은 79% 증가한 실적을 보이면서 214억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작년에 차트를 보시면 어, 이렇게 조정은 어느정도 받았지만 지금 결국은 이 전에 있던 이, 최고점인 9,300원 라인 때까지 이제 받쳐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한번 돌파를 할 때, 요, 저항선 라인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실렸고, 조정시에 좀 감소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는 이제 만 사천주로 거의 뭐, 거래량 청정구역이죠. 이, 웬만한 그, 어, 이, 개인 투자자, 몇, 극소수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토닉. 시장에 관심은 별로 없지만, 거의 뭐 신고가 돌파 전에 있는 모토닉입니다. 서연이와 어, 이얘 같은 경우 이제 내장제 고급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이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앞으로 전기차로 이제 전환되면서 전기차가 뭐 별거 없죠 모터하고 배터리만 있으면 돌리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차들은 상당히 이제 힘든 시기를 맞지만. 어 이런 또 내장재에 관련된 종목들 어,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수혜를 입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자세히 살펴보시면 매출액의 90%가 현대차그룹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해외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고 국내의 두배 가량이 해외매출에서 나옵니다.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 30% 증가, 영업이익 128% 증가, 순위 103% 증가를 했습니다. 어, 뭐이9천원의 라인 때죠 이 저항선 라인들를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빠지지도 않으면서 뭐오일선을 버텨냈죠. 어, 그리고 상승시에 거래량 증가, 어, 조정시 거래량 감소하는 이 전형적인 어, 급등주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얘가 생산하는 어, 부품들을 보시면 이 범퍼, 어, 뭐 콘솔 쪽이 시트 같은 이런 내장 관련된 뭐 도어 트림이라든가 이런. 이런 부품쪽 기업이기 때문에 어, 내연 기관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어, 종목이 이 바로 이서현이유입니다 어, 그리고 이 한번 그 삼성 아저 기화와 현대차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가 순이익 13% 증가, 영업익 어, 이 42% 증가한 기업입니다. 여기 전고점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어, 얘는 40% 증가 어, 순이익 어, 영업이 47% 증가했습니다 어, 하지만 어, 얘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 100% 증가 12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납품 따낸 기업은 이렇게 어, 높은 이 순이익이 나오죠 화신 어, 얘는 샤시와 바디 바디 쪽그 파트의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화신입니다 현대기아차가 납품처고 또 친환경 경량 알미늄 해서 차량 경량화 관련 주 배터리 팩페이스 케이스를 또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 관련 그래서 신차 또 사이클 라인업의 이 모든 차종의 양산을 맡게 된 기업이 화신입니다. 신고가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쓴 이후에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돌파 전에 한번큰 거래량을 실리면서 조정 중이었죠. 요 때가 이제 거의 매수 시점이었다고 보면 되죠. 이 거래량이 터진 뒤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였던 종목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거래량을 터지면서 신고가를 썼습니다. 얘는 이제 영업이익률은 이제 5%대가 나오고, 어, 영업이익은 260% 증가, 순이익 200% 증가를 했습니다. 현대 모비스 얘는 as 부품 쪽입니다 뭐 상승률로 보시면 이제 5% 대뭐 앞으로 전기차가 된다면 이제 as 부품도 상대적으로 이제 감소 하겠죠 얘 같은 경우 어 지금은 뭐 이렇게 큰 변동 없이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t n 모티브 얘도 뭐 샤시 쪽 에어백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이제 방산 관련 주입니다 s&t n 모티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순이익은 이제 9% 증가, 영업이 22% 증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박스권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죠. 이 5만원대와 4만원대에 이런 박스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어, 그래서 오늘은 어, 이 부품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 기아차가 계속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쓰고 주도주로 나간다면 이 하위에 있는 기업들 이외에도 이제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도 한번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금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 급증하는 기업을 한번 발굴한다면 또큰 수익률이 또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이런 자동차 부품주라고 생각합니다.